안녕하세요. 리얼리티매직 서버팀의 공찬호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개발 킷을 이용한 코드 기반 인프라 개발 및 배포라는 주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EC2나 S3와 유사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개발했던 넥스알에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관련 기술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보고자 스타트업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일단 서비스를 잘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여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더큰 회사들에 다니면서 백엔드를 만드는 일을 익혔습니다. 그러던 중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모든 백엔드를 구축해 볼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여 리얼리티 매직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질 발표 내용은 리얼리티 매직에서 여러 게임의 백엔드를 클라우드 개발 킷을 이용해서 만들고 배포한 실제 사용 경험에 기반한 것입니다. 저를 믿고 일을 맡겨주신 김성균 대표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클라우드를 만드는 일로 경력을 시작하여 여러가지 경험을 한 후에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의미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표자로 선정된 지난 2월 이후 8개월의 시간이 흘러 이 발표 이후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더 패밀리랩의 CTO로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패밀리랩에서도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발표에 사용한 전체 코드를 보실 수 있게끔 공개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표 내용은 클라우드 개발 키트로 게임 서비스의 백엔드를 만들고 배포하기입니다. 게임 서비스의 백엔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필요할텐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보통 데이터베이스, 레디스, 그리고 요청을 받고 처리해줄 API와 코드 등이 있으면 기본적인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응되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리소스들을 클라우드 개발 킷을 이용해서 생성하면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시점 기준으로 3개의 게임을 클라우드 개발 킷을 이용해서 만들고 서비스 중입니다. 내년 초 출시 예정인 게임 또한 클라우드 개발 킷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 클라우드 개발 킷을 이용하기 시작한 2019년 9월경만 해도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표자로 선정되었을 때는 간단한 구조를 만드는 방법 위주로 소개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간단한 예제들을 참고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구조들은 예전에 비해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구조들만을 이리저리 조합한다고 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예제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을 테니 클라우드 개발 키 킷의 코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클라우드 개발 키 킷에 대해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예제를 찾을 수 없다면 처음부터 작성을 해야 할 텐데요. 이럴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었을 때 같은 구조로 기능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아마존 웹서비스 상의 제한 조건에 걸리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접근했었는데 막상 해보니 간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같은 형태 또는 약간씩 변형된 형태를 여러 개 생성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매우 유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모듈을 만들어서 여러 군데 재사용한다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r u c t 개념이니 코드를 효율적으로 재사용해서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이미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리소스를 찍어내다 보면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서를 받아본 후에 걱정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저는 이런 걱정들을 해결하고 희망 사항들을 하나씩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네가지 서비스, API Gateway, Lambda, DynamoDB, Elastic Cache, Redis를 조합해서 이러한 기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구조들을 개발 및 서비스하는 여러 게임들을 백엔드에 활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지식들을 여러분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경험했던 세가지 사례를 시간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지식들로 블루그린 배포를 구축하게 된 과정과 코드를 재사용한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API 게이트웨이의 커스텀 어소라이저 권한 부여자를 연동하는 사례입니다. 예제 없이 처음부터 만들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사례를 통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엇을 만드는지 모르면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 가이드를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가이드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앞에 있는 제가 그린 간단한 그림보다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리소스들을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더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보기에는 API 게이트웨이를 만들고 인증을 위한 람다 함수 그리고 접속이 허용되었을 때 연결될 다른 리소스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가이드의 다음 내용에 따라 콘솔을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 봅니다. 가이드 중에 나오는 생소한 단어들, 특히 이러한 것들은 영문 버전 문서를 보시면 어떤 코드에 대응되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좀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링크가 있다면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콘솔로 생성이 끝난 후 IAM 서비스에 들어가서 새로 생긴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코드 작성하기입니다. 개발자 가이드를 읽으면서 무엇을 만드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콘솔을 사용해서 만든 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는 이유도 함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읽어보거나 콘솔을 사용하는 과정은 생략하고 코드 작성부터 바로 시작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TypeScript를 이용해서 오른쪽 그림에 있는 요소들을 보이는 대로 작성해본 것입니다. 권한부여자 함수, 권한부여자, REST API, 그리고 API 리소스, API가 호출됐을 때 실행될 함수입니다. 그리고 코드의 맨 아래쪽에 있긴 하지만, 코딩 순서상으로는 리소스의 get 메소드를 지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add 메소드 이 부분을 먼저 작성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get 메소드까지만 입력해줘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작성하고 끝냈을 수도 있지만 람다와 에소드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앞에서 만들었던 권한 부여자도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저찌 자료를 찾아서 인테그레이션하는 코드까지 추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빌드, 신스 사이즈. 디플로이까지 문제없이 하고 난후 생성된 API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 주소에 테스트 패스로 요청을 보내면 에러가 발생할 것입니다. 코드에 에러가 없다고 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파일을 만드는 것이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클라우드 포메이션 파일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항상 디플로이가 잘 되는 것도 아니며 디플로이가 성공했다고 해서 동작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디플로이 이후 에러가 발생하고 있으니 디플로이된 리소스들의 로그를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API 게이트웨이 로깅을 활성화한 후클라우드와치에서 API 게이트웨이 로그를 확인하면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은 로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그의 내용을 보시면 앞에서 봤던 단어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 아마 IAM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나 예제 코드를 검색으로 찾을 수 없다면 어떨까요?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발자 가이드나 콘솔 가이드를 읽어보시게 될 것이고 콘솔로 만들어 본후 클라우드 개발킷과 어떤 것이 다른지 비교하는 과정을 겪게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드를 추가하시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해서 추가하는지 궁금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앞에 콘솔 사용 관련한 부분에 나왔던 것을 그대로 코드로 작성한 것입니다. CDK Synthesize 명령을 내리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올라갈 템플릿 파일이 cdk.out 폴더에 생성되는데요. 해당 코드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템플릿 파일을 비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코드로 인해 어떤 리소스가 생성되고 변경되는지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사례에 대한 설명을 마쳤는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간단한 것이라도 클라우드 개발 킷으로 작성해서 배포해보고 디버깅 해봤을 때 평소에 놓치고 있던 개념들까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고 이러한 경험들이 점차 쌓이다 보면 아마존 웹서비스와 클라우드 개발 킷을 더잘 사용할 수 있게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API 게이트웨이에 많은 리소스와 메소드를 추가하는 사례입니다. API 게이트웨이에 권한부여자를 설정하고 원하는 람다 함수를 호출하게 된 이후에 그 람다에서 다이나모 DB까지 접근하여 원하는 자료를 읽고 쓸수 있게 되자 그 이후에는 일이 매우 간단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경험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리소스의 개수와 할당량, 스택의 분리, 그리고 스택 간 의존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이나모 DB 테이블을 생성하고 테이블에서 무언가 읽고 쓰는 람다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읽을, 읽고 쓸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API Gateway 리소스, 메소드, 람다 인테그레이션 등의 코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같은 방식으로 람다 함수와 권한을 추가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는 api 게이트 리소스, 메소드, 람다 인테그레이션도 추가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추가할 수 있을까요? 공식 자료를 찾아보면 이와 같습니다. api 게이트웨이에 추가할 수 있는 api 리소스의 개수보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하나의 템플릿에 추가할 수 있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리소스의 개수가 더 적습니다. 2 0 0개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0개만 추가해도 217개로 개수 제한을 넘게 됩니다. 앞의 코드에서는 get 메소드 하나만 추가했는데요. getPost, putDelete 등의 메소드도 하나의 클라우드 포메이션 리소스이기 때문에 하나의 API 리소스에 4개의 메소드가 있다고 가정하면 12개밖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의 람다함수에서 메소드에 따라 분기해서 처리했을 경우이고 메소드에 따라 처리하는 람다 함수도 각기 따로 생성한다면 생성할 수 있는 API 리소스는 더 적어질 것입니다. 람다 함수의 롤을 직접 지정하지 않으면 클라우드 개발킷에서 람다 함수 한 개마다 자동으로 롤을 생성해서 연결하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보시는 것과 같이 롤을 직접 생성하고 람다 함수에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을 분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API에서 처리하는 리소스별로 스택을 분리하고 앞쪽에 통합해서 요청을 받아주는 무언가를 더도될 것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처럼 각 서비스가 자신이 맡은 일만 하게 만들면서 하나의 서비스를 구성하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리소스 개수 자체를 줄이고 하나의 서비스를 하나의 스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비스 자체를 분리하는 방법은 구조적으로도 설명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 다루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오른쪽처럼 리소스 연결은 다 해야 하고 개수는 너무 많아서 분리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려고 합니다. 이렇게 코드상으로 스택을 분리하고 값을 넘겨주면 각기 별도의 템플릿 파일이 생깁니다. 하나의 REST API에 여러 개의 람다 함수를 인테그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람다 스택에 람다 함수를 추가해주면 람다 스택의 템플릿 파일에만 클라우드 포메이션 리소스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스택을 분리했다고 템플릿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생성된 템플릿 파일을 확인해보면 API 리소스, 메소드, 인테그레이션은 클라우드 개발 키트 코드가 람다 스택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포메이션 리소스는 API 템플릿에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람다 템플릿의 람다 함수에 대한 값을 API 템플릿에서 임포트하도록 생성됐습니다. 값을 임포트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의존성이 걸리게 되면 람다 스택을 삭제하려면 API 스택도 삭제해야 합니다. 람다 함수의 리소스 아이디를 바꾸지 않은 상태로 함수의 내용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리소스 아이디가 사라지는 일이 생기게 되면 API 전체를 삭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API에 연결된 다른 람다 스택들도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블루그린 배포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는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레퍼런스 값을 넘기지 않으면 의존성이 생기지 않고요. 8번 예제와 같은 것은 다이나모 DB 스택을 삭제하던 람다 스택을 삭제하던 서로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적으로 참조를 하지 않고도 같은 값을 입력할 수 있게끔 하거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프로퍼티에 접근하지 않아도 정해진 이름을 알아내거나 각종 참조값을 메소드를 이용하지 않아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아내고 응용하면 스택 간 의존성이 점점 낮은 구조로 변경해 갈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람다와 VPC 안에 있는 리소스를 연결한 사례입니다. CDK를 사용하다가 의도치 않게 비용을 더 냈던 경험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존 웹서비스의 구조에 대해 많이 공부하게 되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람다 함수는 람다 서비스만의 VPC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VPC 안에 있는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래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개발 킷 코드상으로는 람다함수의 vpc 파라미터에 vpc 값을 입력해주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한편 외부로부터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레디스 같은 리소스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외부로 나가는 패킷은 굳이 막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퍼블릭 서브넷의 NAT 게이트웨이로 라우팅시켜서 아마존 웹서비스 안이 다른 서비스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클라우드 개발 키으로 생성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개발 킷에서 vpc를 생성할 때 프라이빗 서브넷과 퍼블릭 서브넷을 파라미터로 입력하게 되어 있고 퍼블릭 서브넷을 생성할 때 나트 게이트웨이도 알아서 생성되고 라우팅도 이 그림에서 설명드린 목적에 맞게 알아서 설정해줍니다. 이렇게 쉽게 생성이 되다 보니 레디스는 게임 간 공유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 리소스끼리 vpc를 나눠놓아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 게임별로 개발, 테스트, 라이브 용도로 VPC와 레디스를 생성하고 람다함수를 연결해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달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n 라트 게이트웨이는 사용량 요금 이외에도 시간당 요금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데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와서 망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당 요금이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나트 게이트 에이를 연결하지 않은 서브넷을 한 개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클라우드 개발 킷 코드상으로는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개념적으로 프라이빗 서브넷만 만든다는 것은 없고 퍼블릭 서브넷을 함께 만들고 라우팅을 설정하도록 코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아이솔레이티드 서브넷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서브넷만 덩그러니 있는 구조입니다. VPC 내부 말고는 아무 곳과도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레디스는 어차피 VPC 내부에서만 통신이 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람다함수에서 VPC 외부와도 연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람다함수에서 다이나모 DB에 접근이 되지 않았습니다. API 게이트웨이 웹소켓으로 응답을 보낼 때에는 API 게이트웨이의 특정 주소로 포스트 요청을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람다함수는 원래 인터넷과 통신이 가능했고 일래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연결한 이후의 구조에서도 인터넷 통신이 잘 됐기 때문에 구조를 변경하면 인터넷 통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VPC 엔드포인트라는 것이 있지만 역시 시간당 요금이 있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라우터에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라우팅이 되도록 설정할 수 있을지 알아보던 차에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일래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람다함수 리소스의 변경이 일어날 때 배포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메디스에서 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로직을 추가, 삭제, 변경하고 배포할 때마다 30분 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개발할 때도 오래 걸려서 문제였지만 라이브 배포 시에는 이전에 금방 배포되던 것만 생각하고 배포를 했다가 바로 배포되지 않아 애를 먹기도 했고 긴급 패치나 롤백을 해야 될 상황이 되어도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라우팅을 해결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레디스에만 지르하는 프라이빗 API 게이트웨이를 만들고 호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역시 API 게이트웨이를 한번 더 거친다는 점과 요금이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람다함수가 두번 호출된다는 점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람다가 두번 호출되는 것은 같으니 그냥 이렇게 람다함수에서 직접 람다함수를 호출하도록 구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대로 구현했더니 잘 동작했습니다 일래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람다 함수에서는 받은 이벤트에 있는 레디스 관련 커맨드와 파라미터들을 그대로 받아서 레디스에 전달하고 결과 또한 그대로 리턴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레디스 관련된 코드를 변경해도 재배포할 일이 없게 되었고 이 람다 함수와 VPC 관련된 것을 하나의 스택으로 묶어서 다른 스택과 의존성이 전혀 없게 만들었습니다. 람다에 관련된 비용이 두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람다 요금이 워낙 저렴해서 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변경할 구조에서도 람다가 두번 두 실행되기 때문에 이는 크게 고려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응답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아닌 이벤트 형식으로 호출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행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물론 1ms 차이가 엄청난 영향을 주는 요청에는 요금이 더 나가더라도 다른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게임에 관련된 기능 중에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블루그린 배포에 관한 경험입니다. 블루그린 배포 방식을 도입하면 다운타임을 줄이거나 문제 발생 시 롤백을 쉽게 할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는 것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개발 킷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블루그린 배포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의 사례에서 API 게이트웨이에 관련된 스택과 람다에 관련된 스택을 분리했지만 의존성 문제가 발생해서 람다 함수 한 개만 삭제하려고 해도 전체 API와 다른 람다 스택까지 다 지워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사례를 공유 드렸었는데요. 블루그린 방식으로 배포한다면 클라이언트를 연결할 곳에 배포한 다음 문제가 되는 곳은 지워버려도 괜찮기 때문에 블루그린 배포를 스택 간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도입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블루그린 배포를 하려면 같은 리전, 다른 리전에 배포되는 여러 리소스들의 아이디나 이름을 잘 정해야만 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리전으로 환경 구분을 했습니다. 서울 리전에서 개발과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북미에 라이브 서비스 할 것은 똑같은 리소스를 리전만 바꿔서 버지니아에 배포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 방식에서 주의할 점은 리전 구분이 없는 S3 같은 리소스를 위한 네이밍 규칙 정도였습니다. 리전을 변경해서 배포할 때는 아마존 웹서비스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에서와 같이 리전 옵션을 이용해도 되고 프로필별로 리전을 지정해 놓고 프로필 옵션을 이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코드 내에서 리전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알맞게 분기해서 코드를 짜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프로필을 설정하고 프로필 옵션만 사용했습니다. 한번 정하면 자주 바뀌지 않고 타이핑 실수나 로직 실수로 배포가 잘못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발을 하다보니 서울 리전에 배포를 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발 중인 클라이언트 버전과 서울 리전에 배포된 테스트 버전을 항상 똑같이 맞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서울 리전에 배포하고 확인하면서 개발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작업자가 연동 작업을 하기 불편한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API 게이트웨이에 스테이지 구분 기능이 있긴 한데 사실 그때 당시 클라우드 개발 킷 코드로 스테이지 이름을 변경해서 배포하는 방법을 완전히 찾아내지 못하기도 했고, 스테이지를 구분했다 쳐도 그게 어떤 버전의 람다와 연결되는지가 콘솔에서 보기에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람다함수 아이디와 이름 뒤에 버전을 붙여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 버전으로 돌리고 싶을 때는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함수를 인테그레이션 한쪽에 버전만 변경해주면 해결됐고, 신 버전을 개발해서 배포한 후, 필요 없어진 구 버전 리소스들은 삭제하는 식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클라우드 개발 킷 코드를 여러 게임에 적용하다 보니 맨 앞에 게임 이름만 구분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맨 앞에 게임 이름으로 접두사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점점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어 새로운 이름 체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사례를 종합해보니 같은 코드라도 다르게 쓰일 수 있거나 서로 묶어서 구분하면 편리한 것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맨 먼저 게임 프로젝트에 이름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치로부터 요청을 처리해주는 리소스인지 구분이 필요했습니다. 어쨌든 리소스의 고유한 이름은 정해줘야 했고, 이름만 보고 리소스의 종류를 알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그리고 블루그린 배포를 구분하기 위한 환경 구분을 넣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각자의 사례에 맞게 정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에 일단 현재까지는 이 정도로만 구분해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리소스들은 이름 길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될수 있으면 약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각 항목별로 검색은 가능하도록 겹치지 않도록 하고 서너 글자 정도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체계를 만든 후에 클라우드 디벨로먼트 키트 코드상에서는 리소스 이름만 적어 넣으면 나머지들은 자동으로 조합하게끔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블루 그린은 옵셔널하게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빼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블루 그린 인자값 변경만으로 완전히 독립된 리소스로 구성된 하나의 환경을 여러 리전에 배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코드 재사용에 관한 팁입니다. 스택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 블루그린 배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 설명이 됐습니다. 리소스 아이디와 이름의 규칙을 잘 정하고 그것에 따라 항상 같은 규칙으로 이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만 바꿔가면서 배포하면 리소스 아이디와 이름 충돌 없이 얼마든지 배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람다함수 선언 시 같은 코드 에셋을 이용해서 다른 리소스 아이디와 이름을 가지도록 할수 있는데요. 여러 곳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코드인데 코드 변경은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증 관련된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인증을 사용하는 각기 다른 앱이라서 오오스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만 환경 변수로 넣어주면 된다고 하면 람다함수 선언 시 같은 코드 에셋을 지정하고 환경 변수 값만 변경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인증 제공자 측에서 구현 방식을 변경해도 한 군데만 수정하고 배포하면 되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는 앞에서 언급된 적이 없으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딩을 하다보면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코드들을 임포트해서 사용해야 하고 패키지를 사용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앞트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웹소켓 연결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면 응답이 오게끔 하려면 람다 레이어를 생성하고 람다 함수에 연결해야 합니다. 패키지를 따로 다운받아서 복사하는 식의 가이드도 많이 있지만 결국 이러한 폴더 구조로 제가 직접 만든 라이브러리와 패키지를 두면 되는 것이라서 아래와 같이 도커를 이용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업할 때는 이 구조 그대로 하지는 않고 각 언어나 개발 환경에 맞게 코드가 참조될 수 있도록 작업 공간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CDK 신 y 사이즈 명령을 내리기 전에 레이어 버전에 지정한 코드 에셋에 지정된 패스로 제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복사하고 이 도커 커맨드를 실행하도록 만들어둔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레이어를 여러 개 연결할 수도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레이어끼리 파일이 겹치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드는 라이브러리는 겹칠 일이 잘 없겠지만 동시에 사용하고 싶은 서로 다른 레이어에 같은 패키지를 설치하게끔 해두었거나 패키지 의존성 때문에 겹치는 것이 깔리게 된다면 겹치지 않게 잘 조절해줘야 합니다. 코드 자동 생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개발 킷 코드를 일반적으로 코딩하듯이 구조를 잘 잡아서 계층 구조도 만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개발킷은 어찌 보면 클라우드 개발킷 코드를 만드는 것이 그 자체의 목적이라기보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잘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의존관계를 두면 스택 B와 C를 일일이 고치지 않고 공통된 스택 A만 수정함으로써 스택 B와 C로부터 나올 각각의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른쪽과 같이 공통된 부분이 있는 템플릿이라고 하더라도 한 군데만 바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개발 초기에는 이런 일이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된 것일 줄 알았지만 예상을 벗어날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 약간 다르게 설정하여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코드를 쭉 풀어놓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들을 정리해놓은 문서로부터 템플릿을 이용해 클라우드 개발킷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람다함수와 레이어 코드의 경우에도 만약에 공통된 코드를 잘 정리해서 구조를 잡았다면 레이어 쪽에 들어가는 코드가 많아지고 전체 코드의 양은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람다함수의 코드는 콘솔에서 바로바로 바로 수정하고 테스트도 가능한 반면 레이어의 코드는 바로 수정해서 실행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업로드된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대로 올라간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할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의 작업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는 전체 코드의 양은 늘어나더라도 그리고 공통된 부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쓰여졌더라도 람다함수 쪽에 코드가 작성되는 것이 편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능들을 정의해놓은 문서로부터 템플릿을 이용해 람다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에 대한 사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CDK Initialize 명령을 이용하면 폴더 내에 제스트를 이용한 테스트 코드도 생성되는데요. 이것을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뭐가 생겼는지 템플릿 파일 열어보고 배포해보면서 파악하기에 바빠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여력은 없었습니다. 클라우드 개발 킷 코드를 변경해도 중요한 리소스들이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코드는 이제부터라도 작성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코드 작성 없이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CDK 코드를 빌드하거나 신서사이즈가 잘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어찌 보면 배포 전에 하는 마지막 테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빌드나 신서사이즈, 디플로이가 잘 된다고 해서 배포된 리소스들이 잘 동작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블루그린 배포를 적용한 후부터는 개발에 배포했던 코드를 그대로 라이브에 올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그나마 마음 편히 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API 게이트웨이, 람다, 다이나모 DB를 파일로 선언하고 로컬 개발 환경에 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변환해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CDK 신서사이즈 로 생성된 템플릿 파일들을 하나로 합친 후 도커 네트워크 설정을 적절히 하고 레디스 역시 도커로 띄워놓고 소스코드에서도 SAM으로 띄웠을 때 연결될 주소를 잘 넣어주니 배포한 것과 거의 유사하게 로컬에서 돌아가는 것을 확인까지는 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배포 전 테스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직접 배포하고 테스트하는 것에 비해 오히려 더 번거롭고 두번 확인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람다 함수나 레이어에 넣은 라이브러리들은 유닛 테스트를 비교적 꼼꼼히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배포를 편하게 만들어도 로컬에서 할 때보다 실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는 게 오래 걸리고 디버깅도 로컬 환경만큼 편하진 않아서 코드 조각들이라도 모두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확인하고 배포해야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환경에 배포해 놓은 API를 직접 호출하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나올까 봐 엄두도 못 냈지만 운영해 보니 호출당 발생하는 API 게이트웨이, 람다, 다이나모 DB 비용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그냥 마음 편히 테스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